말씀을 보면 특별히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너무나 놀랄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게신학적으로 견인인데요. Perseverance, 보존에 대해서 배울 텐데 자, 한번 보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라고 했죠. 아버지 의 뜻이 뭐라고 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죠 자 마지막 날에 마지막 심판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다 살리셔서 심판을 하시죠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자 보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지금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죠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자 지금 주님이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 있데요 역설적으로 말해봤고요. 그러면 잃는 자가 있다는 말이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가 성도의 견인 성도의 보존 신학은 켈빈주의의 5대 강력, 튤립 강력이 굉장히 중요한 걸 차지하는데 이걸 인간적으로 해석을 하면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논리가 성립을 해요. 이건 인간적인 관점에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을 이렇게 보면 그 성도의 견인은 어떻게 보면 보존하는 자는 어떤 자를 보존하냐는 거죠? 하나님께 예정한 자죠. 그런 자는 어떻게 살아요? 구원받아 죽도록 예수님께 충성한 자죠. 주의 음성을 듣고 계시록 말씀처럼 죽도록 주는 게 충성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것들이 성도의 견인교리가 너무나 인간적으로 해석이 되면 위험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게 되는 것이고요. 이건 제가 말씀드렸죠. 예정이나 보존교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아셨죠? 자, 그래서 자, 우리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오셨는데, 잃어버린 자가 분명히 있다는 이야기에요. 역설적으로 말하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자. 그. 자, 우리가 이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이제 지금 저희 교회에서 여러 목사님들이 원어로 많은 것들을 해석하려고 하시고 계신데요 그 말씀드렸듯이 그 굉장히 원어로 이제 보는게 좀 유익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히브리어 알파벳은 이제 거의 다 외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지금 히브리어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있는데 이 알파벳을 읽는 읽는 것이 지금, 지금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알레프. 알레프. l e p h 배트. 기멜. 기멜. 기멜. 다렛. 다렛. 다렛. 다렛. 다렛. 다렛. 다렛. 다렛. 다렛. 다렛. 다렛. 다렛. 다렛. 다렛. 다렛. 다렛. 다렛. 다 a 다렛. e h 이것 들은 이제 침 뱉듯이 발음하시면 돼요. Hat, Tet, Tet. 드 o 드 Yod, Yod, y o 라메 o u g h Cough, 메 o u 메 h 사메 u g 아인, euh ai 아인 아인, i n 페페 n 자 e 자데, Pe, Ain, j a 데 e 데 a d e 프 a 프 e j 레쉬, 레쉬, h a d e c 이 a d e 신 h a 신. e Chade, Chade, 쉰, 타브, 타브, 타브. 자 제가 실수한게 여기죠 차대 또는 짜대 자 우리 노래 한번 불러 볼까요 시작 알레벳 기멜달레 에파브사인 헤테트 요드카프라벳 맵눈사메 안인페차데 호프레시 신신타브 자 맴이나 매미나 눈이나 라멧이 맨 끝에 오면 그 앞에 음절을 붙여 읽어요 여기 맴이라고 읽죠? 맴, 눈이라고 읽어요. 누누이 렇게 안내요 근데 다른 것들은 베트, 알레프 이렇게 읽는데 얘는 맴눈이 렇게 맴이나 눈이나 라멧이 맨 음절의 단어의 끝에 오면 앞음절을 붙여 읽어버립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는 각 단어가 뜻들이 있고 각 단어 숫자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샬롬 샬롬 샬롬 샬롬 샬롬 라메시 오면 이쪽 밑에다도 이아픔절에도 읽고 본음절에도 읽는 그런 꼴이 되거든요. 샬롬 샬롬, 샬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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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닥 차닥 차닥 다이스젠는 차닥 차닥 얘는 자딕 차딕 자딕 여기는 제데카 제다카 제다카 제다카 제다칸 예 좋습니다. 자 여기 또 우리 헬라어도 언어 연구에 아주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죠. 그래서 발음 교를 써놨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알파 알파 알파, 로 베타 베타, 베타 베타, s 타 감마, 이마 b e 델타, 델 e t a Beta, g a m m 엡 h 론 엡실론, 엡실론, 제타, 제타, 제타, 에타, e 타 t a 제타, t a d a p 얘기는람 u 다인요요브 o 다인데 빨리 읽으면 람다. 람다. l i l u m l a m 크 d 크시크 m 크 d a Lambda Lambda m 타 m 푸시가 돼요. 웹론런웹론런휘 에프바입니다. 피, 퀴키키퀴퀴피피퀴퀴퀴퀴퀴퀴퀴퀴퀴퀴퀴퀴퀴가퀴퀴퀴퀴퀴퀴퀴퀴퀴퀴퀴퀴타퀴타퀴타퀴퀴퀴퀴퀴퀴퀴퀴퀴퀴퀴로퀴퀴퀴퀴퀴 피. 다 윗실론, 피키, 플시, 오메가. 이제 우리 성도분들이 히브리엘라 알파벳 정도는 다 하실 거예요. 그러면 성공을 했습니다. 이 이중 모음 볼 거예요. 아이, 아이. 에이, A, 이 아우, 엡 i 론 o 하고 e p 론 i o 이 같이 오면 유, 유, 유 U앙겔리언이 저기 버금이자 여기는 우, 우. 오미크론하고 e 실론이 같이 오면 우 발음 우장 모음이 되나 우. 우위위위 네, 위. 위. 위. 여기는 단어를 몇 개만 볼까요? 여기 이쪽만 한번 볼게요. 호, 호 아델포스. 호 아델포스. 자, 그 영어의 정관사를 헬라어에서는 남성, 여성, 중성으로 달라요. 남성의 정관은 호. 호, 여성은 해, 해, 중성은 네. 토 고. 그래서 이건 그그 형제죠 아델포스하면 호 아델포스하면 그 형제죠 호 아델포스 호 아델포스 호, 호, 호, 호, 호 안드로포스 호, 호, 호 안드로포스 호 안드로포스 자호 아포스톨로스 호자호 호호호호 아포스톨로스 사도죠 호 둘로스 호둘로스 토도론, 토도론, 호사나토스, 토히에론, 이오타 앞에 강한 순평업이 시발음이 되죠. 토히에론, 토 히에론 성전입니다. 카이, 카이. 카이. 그리고 호 로고스. 말씀이죠 호노모스 자 율법인데 불법은 뭐죠 아노모스. 아노, 아노모스죠 아노모스 아노미아가 여기에서 왔어요 자그 다음에 호오이코스 오이코스. 집이죠 오이코스는 다음에 호오스호오스자 아들이에요 자 여기까지 합시다 다음에 헤 알레테이아, 헤 알레테이아, 헤알레세이는 진리죠 진리. 다음에 헤바실레이아헤바실레이아 hey, hey, hey, 왕국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석을 했는데 사실은 바실레이아예요 하나님의 왕국으로 해석을 하는 게 맞아요. 다음에 여기에 헤 그라페, 헤 그라페, 헤 그라페, 자. 해 독사, 해 독사, 예, 독사가 영광을 놓리네요 예, 굉장히 자 독사가 독사가 우리말로는 안 좋은 음인데 헬라어에서 좋은 음입니다. 영광. 다음에 해 에이레네, 에이레네, 평강이죠. 해에 클레시아, 교회입니다. 해 엔톨레, 엔톨레, 해네톨레. 엔톨레는 개명이죠. 해조에해에 소에는 해�zo에. 해�zo에. 생명이고요. 해, 해메라. 네, 날이라는 뜻이죠. d 이 y 라는 뜻이에요. 해 카르디아. 해, 해, 카르디아. 해, 카르디아. 마음이 해, 카르디아. 해, 해, 해, 파르디아. 해, 파르디아. 자, 여기, 저기, 의대의 학공부하신 심장이죠. 해, 카르디아. 해, 카르디아. 해, 파라볼레. 해, 파라볼레. 파라볼래. 예수님처럼 파라볼레를 많이 쓰신 분이 없어요. 비유에요, 비유. 다 다음에 헤프네헤프네헤프네헤프헤프네헤프헤프네헤프네헤프네헤프네헤프네헤프네헤프네헤프네헤프네헤푸다헤프네헤프네헤프네헤프네헤프네헤프네헤프네헤프다헤프네헤다네헤프발헤프네헤프헤프네헤헤프네헤프다헤프네가다네헤헤프네 해해 호라. 시간입니다. 해 호라. 해해 호라.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이제 그 아람어까지 진출을 하셨죠. 아람어도 여러 버전이 있는데, 어, 우리가 시리아 아람의 알파벳을 한번 읽어볼까요? 알레프, 알레. 알레프, 알레. 알레프, 베스, 알레. 알레. 가말, 가말, 달라트, 달라트, 헤이. Hey hey hey vav vav vav zain zain zain z i n hat hat hat tet tet tet, tet. tet. tet. yod yod yod kaf kaf kaf r a m a t r a m a t ramad mim mim mim n o o n n o o n n o o n s i m k a t s i m k a t simkaf a i n a i n a i n hay pe pe pe 사다 사데 사데 사데 코프 코프 코프 레쉬 레쉬 레쉬 신신신 타프 타프 타프 예 좋습니다. 자, 저희가 성대 보존이라는 걸 배울 텐데 어, 정말 볼만한 신학처 신 신학 사정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오늘 가급적 말씀 위주로 좀 보려고 할 텐데요 자 여기 성화와 견인은 어떻게 보면 현재적인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소명과 양자까지는 과거적인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고 영화는 이제 미래적인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우리는 우리가 석혀있는 교단은 개혁주의 신학을좀 따르는데요 그래서 켈빈의 튤립교의 5대 강령을 우리는 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적인 타락 무조건적 선택 제한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보존 이런 교리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것들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딱 이용하기 좋은 이용하기 좋은 교리가 돼요. 그래 나는 택함 받았으니까 내 멋대로 살아도 돼? 이걸 이용하기 좋은 교리가 켈빈주의교리야 저주받죠? 그러면.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서는 좀 도대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오늘 좀 볼텐데요. 정말로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고면하는데 신학사상을 믿으면 안 돼요. 성경을 믿으셔야 돼요. 아셨죠? 여러분? 자, 성도의 보정교리는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의미죠. 주님의 자녀를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의미지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죄악이 아주 찌들어 사는데 그런 사람을 지켜준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사실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원이 영원히 보장된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럴 거예요 아마 주님의 관점이 예정된자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던져버리는 자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보존을 하시겠죠 인간의 관점에서 이것을 잘못 해석, 잘못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죠? 나는 구원을 받았어. 구원은 취소가 안 된대. 그러면 앞으로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이런 걸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천만의, 천부당, 만부당한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이 지상에서 삶은 성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천국을 연습해야 돼요. 거룩한 삶을 연습해야 돼요. 그거 없이 천국에 가도 거기서 베게 내지를 못해요 너무나 빛이 강렬하기 때문에 알아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천부당 만부당한 그런 주장들을 우리는 그런 주장에 현혹되면 안 되세요 여러분 자 그래서 예수님이 아까 말씀하셨죠 우리를 알아듣게 하려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오신 이유는 양 잃지 않으려고 오신 거잖아요. 잃어버릴 수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기억을 하시고 우리가 우리 교단이 속한이런그 속한 교회가 저희도 그 교단에 속해 있고 개혁주의 신학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를 하려고 해야 된다. 이걸 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전적으로 부패했어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깨달을 그런 힘을 주시 동기부여를 해주시지 않으면 깨닫지도 못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창세자네 그리고 제한적 속죄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속죄하시죠. 자,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불강력의 가 은혜로 이제 얻어지는 거죠. 그 우리의 선택이 중요한건저력자 개념이에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그리고 우리 성도는 자 거듭나서 예수를 위해 죽도록 충성한 자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보조를 하세요. 자, 한번 그러면 지금부터는 성경을 좀 저희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우리 이제 다시 한 번, 자, 다시 한번 보면, 켈빈주의에서는 성도의 보지는 어떻게 설명을 좀 볼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시작한 때로부터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일이나 타락하, 타락은 백슬라이드죠. 하는 일이 전혀 없다는 의미가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불순종하고 죄에 빠질 수도 있죠. 그러나 성도의 일시적 타락이나 범죄가 성도의 권을 상실한다는 의미는 아니죠. 비록 신자들 이 의식적으로 또는 무식적으로, 의도적으로 또는 육신이 연약함으로 죄의 상태에 빠질지라도 구원을 상실하지 않음은 구원이 인간의 행위와 공로에 의존하지 않고 전능한 하나님이 지켜주심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마지막 쪽은 너무나 인간들이, 악한 인간들이 이용하기 딱 좋은 구절이죠. 이건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거듭났어요. 정말 예수로 말며 거듭났고, 정말 죄짓기를 멀리 하며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몸을 던져버릴 자, 죽도록 충성할 자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죠. 자, 자, 보세요. 역, 역으로, 인간의 우리의 행로와 공, 행위와 공로로 의존하지 않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가 앞으로 영원토록 지옥에 가지 않고 영원토록 천국에 갈때 너무나 감사해서 자신을 예수한테 던져버릴 수밖에 없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 그러면 역으로 그렇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굉장히 한번 의심해 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에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자, 우리의 행위와 공로에 의존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주님을 위해서 뭘 못하겠냐 이거죠. 자, 이것을 켈빈주의의 성도의 보전을 하나님의 관점, 복음의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이걸 이용하면 안 되죠. 예를 들면 내가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내가 나름 이제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세상과 잘 좋아하며 섞이면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갖기 쉬워요 근데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여러가지 인물들을 볼수 있죠 하나님의 태권을 받은 누구? 사울. 버림받았어요? 버림받지 않았어요? 버림받았죠. 그러니까 만약에 잘못된 성도의 보정교리를 이제 갖다 대면 안 맞아요. 성경은. 자, 마지막 때 전하는 요한계시록 말씀에 주님은 뭐라고 해요? 각 일곱 교회한테 충성하라고 하죠. 죽도록. 자,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 말씀을 좀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자, 10편 37편 24절을 좀 볼까요? 자,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미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날기까지 의인의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다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은, 악인의 은악인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그러니까 어떤 교리를 설명하면서 이 구절만 딱 떼어서 설명하면 여러분 뭐죠? 오해하기가 쉬워요. 이거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의인한테 한 말이죠. 의인한테 한 말이다니까요. 주님이 누구를 붙들라 의인을 붙드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그 의로운 자가 버림을 당하거나 그에 대한 시간을 보지 못하였다고 하죠. 자, 그러 뭐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산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악에서 못하는 사람들 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좀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자, 요즘에 우리나라의 상황이 아주 그 교회가 완전히 그 세상에 점령을 당했죠. 그러면서 너무나 진짜와 가짜가 너무나 명쾌하게 보이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런 시대에 여러분이 세상업도 인정을 받는다. 가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런 시대에 세상업도 공격받는다. 진짜일 가능성이 좀 높다는 라 거죠. 한번 성경으로 여러분이 그 상황을 봐보세요. 정말 중요한 건 중요한 건 우리 모두가 성경 한 구절을 딱 떼어다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좀 봐야 돼요. 의인은 악의, 악을 떠나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람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설령 넘어질 수 있어요. 요비나 다윗가같이 넘어질 수 있는데 주님께서 그들을붙드시는 거죠. 자 오해하지 말라고 그리고 성경을 전체적으로 좀봐 달라고 하는 이해를좀 들어 드렸습니다. 자, 여기 에베소서 6장 18절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기도성경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자, 성도의그 성경에서 견인이란 말은 에베소서 6장 18절에 딱한번 나와요. 자 이게 근데 번역이 약간 좀 잘못됐어요. 자,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읽어볼까요, 여러분? 시 하나씩 읽어보요 프로스카르테시스 음, 로, 르, 빨리 시작. 음, 프로스카르테시스, 음, 프로스 프로스카르테시스. 프로스 카르테시스. 프로스 카르테시스. 이게 퍼시비어런스인데 견인, 경고 참음, 인내성, 경고함이에요자 모든 참 인내와 견, 견인과 강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들을 위하여 구하라. 우리가 어떻게 구해야 돼요? 성령 안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성령 안에서 구해야 되죠.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이 내주하는 자들은 어떻게 할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자. 자, 보면 여기 이제 우리가 이제 이제 이 의미를 좀퍼스비스 의미를 좀 살려서 히브리서 11장 27절에 누구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그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과 자하여 참았으니다 뭐냐면 뭐 우리가 왜 참을 수 있죠? 하늘 우리의 우리의게 예약에 하늘 왕국이 있기 때문에 저 킹덤 오브 해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인데 이거 잘 보세요. 자, 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에요.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마지막 날에 주님이 다시 살리라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인 들의 로망, 로망, 로망이라고 하죠. 로망이 아니라 우린 이걸 보고 사는 거예요. 이 마지막 날을 보고. 근데 여러분, 주님이 이 말씀하셨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셨던 거죠. 잃어버린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그렇고 지금 더구나 마지막 때로 갈수록 잃어버린 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져요. 자, 그래서 성도여. 성자들이여 주의 보전을 받으려면, 따른 주의 보전을 받으려면 주의 보전을 받으려면, 받으려면, 받으려면 회개하고 회개하고 성 거듭나서, 거듭나서 거듭나서 성령을 받으세요. 성령을, 성령을 받으세요. 받으세요. 저기 정말 너무나 너무나 완악하고 악해서 악해서 성령의 능력 이 힘입지 않고서는 여러분 도저히 유혹을 떨쳐낼 수 없다니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은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는 이 유혹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특별히 앞으로 핍박이 더 심해질 거예요. 유혹이 더 심해질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3, 4개월 특별히 3개월 굉장히 엄청난 핍박이 올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인내하시고 이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런 플로우를 우리 대한민국하나님 보여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 목사를 따를, 따를 게 아니고 어떤 교회를 따를 게 아니고 성경 말씀을 따르셔야 돼요.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 24장에 또 바울과 베드로의 서신에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때도 구구절절히 이야기를 해놨어요. 여러분의 삶을 그 말씀에 비추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들이 요보전을 받으려면 이 마지막 때는 거듭나가지고 성령받지 않으 하면 성도들이요. 당신들 보존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성령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에 보면 너무나 주님이 주옥같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2 0 26절부터 30절까지 한 절씩 교도 하겠습니다. <목소리>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않은 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아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니 영혼이멸망하지 않는 것이요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는 이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마음으로 다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는, 수 없는 이라. 나와 아, 하나이시라 하신들 그들이 누구예요? 음.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 그렇죠 자 이것을 이 구절만 딱 떼놓고 보면 뭐예요? 딱또 오해하기가 쉬워요 자 그들은 내 네, 양이고 주의 음성을 듣는 자예요 자, 근데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자들이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죠. 자 주의 음성을 듣고 어때요? 그들을 알면 그들은 누구를 따라요? 예수님을 따라요. 자, 그럼 뭐예요? 예수님이 갔던 길 그대로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자, 그래서 뭐죠?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음까지 불사하는 자들이에요. 자, 그런 자들을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 없어요. 그런 자들은 감당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앞에를, 아, 그러면 앞에 27절에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자. 주님이 갔던 길 그대로 를 따르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은 주님께서 보존하시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런 보존교리를 그냥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좋습니다. 자, 여기 이제 여기또보전이 나오는데 너무나 요한복음이 좋을 것 같은 말씀이 많습니다. 11절로 15절을 한 절씩 교도관는데 저부터 읽을게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 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내 주신, 주신 아버지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싶원하나이다그 중에 하나도 그 멸망하지,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도 아니니 이는 성경으로 하옵나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이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내가 아버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서오 주어서, 세상이 그들을, 그들을 미워하여서 이는 내가,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이니이니 내가 비없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 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여기 보시면 어떤 자들 그들이 이제 그들 주의 제자들인데 주님을 믿는 자들인데 이분들의 특징이 뭐예요? 어디에 속해 있어요? 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 근데 많은 것들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이 주어지면 이게 우리가 우리의 희망을 자 하나님의 왕국 하늘 왕국 해븐 해분, 해분에 있는 그 바실레이아의 왕국에 두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희망을 어디에 둬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부하든 가난은 어디에 둬야 돼요? 하늘 왕국에, 저 천국에 둬야 되는 거예요. 그 희망을 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거든요. 자, 그러한 자들. 자, 그 다음에, 악에 빠지지 않아야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어떤 삶을 살아요? 말씀드립니다. 악을 멀리 하는 거예요. 악을 멀리 해요. 을 멀리하고 정말 우리의 우리의 본향을 천국이라고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다르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보전 나온 것만 딱 보지 말고 그 전으로 좀 보시라는 거예요. 자, 자 여기 또 예배서 6장 6절로 10절에 정말 너무나 귀한 말씀이 나와 있는데 한절씩교도합시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경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니 기다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생명할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저 주와 더불어 교하시 하신 이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보내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이방들의 분쟁이 없이 같은 과 같은 이 말씀에서 보면 여러분, 자 보세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는 걸 기다리며 살아야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내가,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건데, 어떤 그 신학사조 따르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 말씀 따르세요. 그러면 내가 거듭나서 주의 종이 됐다, 주의 아들이 됐다, 주의 자녀가 됐다 하면 어떻게 사셔야 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걸 기다리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필수고, 더구나, 예수님과 우리가 계속 교제하며 살아야 되죠. 성화의 과정이죠. 예수의 영이신 성령과 교제하면서 우리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깨끗해져요. 근데 이제 결국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여비나 아니, 다윗이나, 죄가 택한 종들 보세요. 조금의 흠이라도 있으면 주님께서 굉장히 대가를 치르게 하시죠. 다이만 봐도 그렇죠 사실 요즘 세상에 다이까 같은, 같은 사람 찾기 거의 불가능해요 근데 그가 딱한 가지 결정적인 실수가 있었죠 뭐죠? 아, 예그 이제 강간에 다음에 살인교사체까지 했죠 그나자 그래서 그래서근데그 당시 왕이면 그 정도로 아무것도 아닐텐데 하나님 나라 헌법에서는 굉장히 큰 중범죄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다윗은 폐가 망신을 당했죠.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주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만 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자다. 믿는 자인데 내가 죄를 지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는지 의심해 보세요. 자, 그 우리가 이런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범하기 쉬운 죄가 뭐죠? 설교하는 죄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죄짓기 쉬운 죄가 뭐예요? 이제 경제적인 부분이죠. 어, 경제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죄를 짓기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정말 걱정하지 맙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지 말고 우리가 믿음으로 여러분이 이겨내십시다 여러분 정말 이러한 거듭난 자들은 예수로인해서 충성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시다라는 성대의 보전교를 리 기억하시면서 이겨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 또 빌리포스 1장 6절로 11절을 본대요. 그, 여러분이 신학책을 사서 보실 수도 있는데요. 볼 수가 없어요. <웃음> 성도의 보전교회가 너무 이상하게 해석이 돼서,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보는 게 맞아보여요. 그래서 여기는 한절씩 저희가 교독을 하겠는데요. 어, 저부터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지로 우리가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너희 무리 여호시 생각하는 것이 맞하니이는 너희가 내 마음 있으, 에있으니냐 나의 메인과 보금을 변명하고 확정함에 너희가 더 나와 함께 은혜 참여한 자가 되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은 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내이시리라 내가 기도하노라,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출과 모든 총량으로서 감도하시서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아우 의의 영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원과 찬성이 되기를 원하씀라자 그 오늘 보시면 성도의 보전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날, 주님의 재림, 주님의 다시오심이 굉장히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말씀을 좀 여러분 그대로 좀 받아들여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 말씀만 딱또 떼어서 해석을 하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 이렇게 해서 신학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죠. 그러면 우리는 신종 이단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말씀은, 이 말씀을 좀 이렇게 전으로 다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가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하고, 진실하여 허물 없이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날이 언제예요? 주님의 재림까지 이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보존한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자, 예수 그리스도 말에 의의 열매가 가득하며, 자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느라 자 그럼 뭐예요 이건? 이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죠? 자 쉬워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자 뭐냐면 자 이것들을 주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다시 오는 날까지 이루실 텐데 우리는 어떤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마태봉 5장에서 7장에 오장부터 7장에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산상순이라고 하죠.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핍박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 말씀대로 사는 자는 반드시 핍박을 받게 되어 있어요. 핍박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기쁨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말씀대로 살려는 자에게는 핍박이 오게 되어 있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 의심해 보세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려는 자에게는 그게 오기 마련이에요. 다만 우리 이제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을 또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어, 정말 지혜롭게 또 우리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그런 것들을 잘 이겨내고 넘어가기를 바랄 뿐인 거죠. 또한 동일하게 어떤 분들은 지금 질병을 가신, 가지신 분들이 계시죠 그러면 이러세요 여러분 그건 뭐냐면 그것들이 여러분들을 실족해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저도 불치병이 있어요 그 틱이, 틱이라는 불치병이 저도 있어요 아마 저와 같이 사는 가족들은 다 아세요 제가 어떤 틱이 있는지 반복하는 틱이 있어요. 그래서 반복하지 않으면 못 견뎌요. 자 누구나 다 누구나 다 부족한 면 힘든 면이 있는 데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 시험 들지 마시고 오히려 이것들이 전화 이복이 돼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동일하게 저는 매일 저는 여러분의 모든 질병과 질병을 가진 분들이 모두 다 치유하게, 치유받게 달라고 주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요. 저 천국에는 아무 질병도 없거든요. 그리고 영원토록 주님과 사세요. 이, 정말, 이 시간에, 어, 뭐 여러분 질병과 힘드신 것들, 질병이 오히려 하나님께 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을 붙잡는 선한 도구가 되어서 어, 되었으면 좋겠고요 어, 동일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질고가 질병이 깨끗하게 치유되기를 예수님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하신 분들다 나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 건데 그러니까 이제 이한 구절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체적으로 좀 보셔야 돼요 그래야 성경을 오해하지 않게 되는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전체적인 명령을 모른 상태에서 QT라는 책자로 성경을 아는 걸 알아가는 것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초신자라면 성경을 전체적으로 알수 있는 교육을 좀 받으시는게 좋아요. 자 여러분 보, 보세요. 왜 디모데 우서가 안 나오나 했죠?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그러니까 이제 바울 사도는 특별히 복음 증거와 또 사도와 교사의 어떤 능력을 달란트라니께 주신 것 같아요. 이런 말미암아 내가 또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하는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 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인데요 자 믿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고난도 고난받는 것은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힘들어하시면 안 돼요. 고난도 우리는 과감히 돌파를 해야 돼요. 자, 세상과 성경의 말씀은 굉장히 상극이거든요.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성경말씀 그대로 살려다 보면 어떻게 돼요? 세상과 충돌이 나고 고난이 오게 돼 있어요. 이걸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그 고난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그런데, 이제, 뭐냐면, 그, 저의 경우에는 이 고난이 처음에 가족으로부터 왔죠.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사람의 대부분, 이 불교와, 이런, 이제, 초착 종교가 혼합된 그런 형태의 종교를, 유교와 이런 게, 이런 좀 혼합된 어떤 불교를 믿고 있었는데, 이제, 이놈이, 갑자기 이제, 이제 그 사랑받는 아들이자 동생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오라, 이놈 봐라. 이 제사상 앞에 절도 안 하네. 오오라, 이제 산소에, 묘에가서 절도 안 하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때론, 이제, 저희 형들한테 맞기도 했고, 때론 굉장히 심한 욕설도 많이 들었죠 명절 때마다 저는 굉장히 집에 가는 걸 두려워했어요 칼이 왔다갔다 하니까 왜 그럴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그렇게 좋던 형들이 친척들왜 이렇게 이렇게 이상하게 나올까 아버님 뭐 장례식을 예를 들면 어, 기독교식으로 했는데 어, 제가 그 이제 친족들한테 오만 쌍욕은 다하어 먹었거든요. 왜 이럴까? 그러니 궁금한데 아 예수가 내가 믿는 예수가 진리이기 때문에 이렇구나. 그걸 이 깨닫게 됐던 것 같아요. 고난을 바, 사단은 우리에게 고난을 이렇게 만들죠. 하나님의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저 고난을 받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보존을 받는 그 성도들을 보면 고난도 불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보세요. 자, 우리 안에 지금 믿게 되면 성령이 내주하신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지키게 되는 거예요. 자, 자, 그래서 너무나, 현대는 너무나 싸구려 복음을 전하고 있거든요. 아무 가치 없는, 세상과 거의 구별이 가지 않는 싸구려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건 독약이든 어떤, 독약이든 음식을 먹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죠. 그 싸구려 복음은. 근데 여기 보시면, 딱이 구절만 떼서 보는 게 12절에 그 하반부만 떼서 볼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보전해 주시는 사람들은 거듭나가지고 예수님께 죽도록 충성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결론은 그럼 이게 지금 현대에는 적용이 안 돼요. 현대에 적용이 돼요. 현대는 엄청나게 지금 기술이나 모든 문명이 빠르게 빠르게 발전을 하면서 타락도 엄청나게 더 심화, 심화가 되고 있는 거죠. 자 굉장히 밤이지 무색해지고 있어. 요 이게 무슨 말이죠? 새벽에 가까웠다. 새벽에 가까웠다면 예수님의 제림이 이제 가까이 온 거예요. 그걸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에서 여러분이 정말 그 증상들을 많이 발견하게 될 거예요. 절대로 고난과 핍박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앞으로 3개월, 아니면 더 이상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는데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 우리는 믿음으로 이걸 돌파해 나가는 겁니다. 아멘. 디모데우서 계속 이렇게 4장 16절 18절을 보면 자이 구절만 보면 얼마나 더 좋아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길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이 구절만 딱 보시면 그래서 성도의 보정결이 뷰티풀 <웃음> 이렇게 하죠. 뷰리풀 이렇게 하죠. 그러나 디모데우서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그게 아니에요. 자,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다 배신을 받았네 배신을 당해봤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자, 보세요 이러한 나, 나를, 나 바울을 주께서 이러한 모든 걸 경험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자 여러분이 런 삶을 사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성경을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사자의 예배에서 건짐을 받고 다 버림도 받아봤네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런 분들은 예수님보전 해주시죠. 그러니까 부디 여러분 그 성경 말씀을 이제 보존교리라고 인터넷에 찾아보면 잘 나와 있는데 그 구절을 보실 때 전체적으로 보시예요 그래야 절대로 오해를 하지 않으세요. 자 우리 또 주옥 같은 말씀이 있는 요한일서 5장 18절로 20절을 보면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은 줄을 우리가 아느라 하나님께로부터 신 자가 그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냐 신학사적에 보면 딱이 부분만 나와요 근데 앞에를 보세요 하나님께로 온 자들은 여러분이 어떤 레벨까지가 영적으로 사테르 아비 레벨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성화의 삶을 살면서 죄를 멀리하고 죄짓기를 두려워하고 죄를 슬퍼하고 계속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가다보면 여러분이 아마도 아마도 이런 경지에 가까워질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못하죠. 어떤 힘으로 가능해요?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해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자, 지금은 더더욱 죄를 범하기 너무 쉬운 시대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더더욱 이게 필요한, 그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세상이고요.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니라 자 그렇죠 우리가 항상 예수 안에 머물면서 우리는 범죄하지 아니한 자가 돼야 주께서 지키신다는 거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요한 1사 18장 말씀처럼 정말 우리 성도들이 다이 레벨 영적인 파테르 레벨 아비 레벨까지 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7절로 보면 자 우리가 또한 믿음으로 말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호하시며 받는다. 이것만 보면 얼마나 좋아요. 오, 뷰티풀 성도의 보정교리. 그러나 전후를 보세요. 우리 여러분, 3절로 7절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저부터 읽을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며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사실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7절 말씀을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같아요 잠시 잠깐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을 근심하게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잠시 잠깐이 성경에서 잠시 잠깐 은몇달몇년몇십년몇백년몇천 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히려 기뻐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영적으로 무너지면서 굉장히 이제 핍박의 시즌이 다가오고 있어요. 앞으로, 어, 3, 4개월 굉장히 어려운 시기일 수 있는데, 여러분 기뻐하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 연단을 잘 받도록 합시다. 아멘? 아멘?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 한국교회를 이끌고 계시는 거듭나 참 목회자를 뭐 소수죠. 몇분안 되시는데, 그분들을 놓고 계속 우리 성도들은 기도하도록 합시다. 아멘. 아멘.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우리들 정말 구원받은 자들, 거듭난 자들, 예수를 위해서 족조로 충성한 자들은 그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실 겁니다. 아멘. 아멘. 아멘. 자, 자, 로마서 8장 16절로 18절을 보면 성령의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거듭난 자들에게는 고난이 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실 영광을 받아보며 그 고난을 이겨내도록 합시다. 자 오늘 우리가 제가 거의 신학교리 거의 언급을 자제하고 성경 말씀만 좀 보여드렸어요. 어때요? 성경적인 성조의 보좌은 뭐예요? 예수 안에서 거듭난 자가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주님이 보존해 주세요. 아멘 앞으로 있을 고난과 핍박에도 우리 성도 여러분 죽도록 주님께 충성하시고 주님 말씀 그대로 사세요. 여러분 장차월 우리에게 줄 영광은 이 잠시 잠깐의 고난과는 비교도 안됩니다. 아셨죠? 아멘